과연 다가오는 202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 딱 22장만으로 여러분들의 2019년과 2020년을 알아봤어요 2020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2020년 미리 알아보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전체 타로를 다 쓰지 않고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만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요 적은 숫자의 카드를 이용해서 보는 리딩이니만큼 좀더 함축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로 알아보는 게좀더 여러분들의 2020년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1번을 뽑으신 분의 2019년과 2020년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이 타로 리딩은 기간이 긴 리딩이므로 다른 리딩보다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세요. 일단은 2019년을 볼까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어쩌면 2019년은 1번 분은 자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미래에 좀더 깊은 관계가 될 어떤 사람을 만난 시기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직장이나 일, 학업에 있어 내가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된 해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싹을 틔운 것들이 결국 1번분의 미래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카드를 보시면 이게 바로 2020년을 대표하는 카드로 나와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면요 물론 달 카드가 어떤 태양 카드보다 어떤 밝은 면에 있어서는 어두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달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깊은 밤의 지혜라는 뜻도 돼요 다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2020년에 급격하게 모두 완성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 일들로 내가 뭐 대박이 난다던가 하는 일은 없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내 가치를 찾아나가는 어떤 여정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은 아마도 2019년에 내가 싹을 틔운 어떤 일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것 같고요. 가끔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달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모두를 굽어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번 분께서는 다소 어둡더라도 달빛의 의지에 길을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가다 보면 분명 해가 떠오르고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테니 약간은 답답하시고요 라도 그 기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020년에 어떤 행운의 기회가 오면 멀거니 바라보지 마시고 반드시 붙잡으셔야 해요. 만약 이 1번 분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잡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있는 힘껏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의미도 될수 있는데 행운을 잡으려면요 내가 다른 것을 희생해서 온전히 내가 진짜 바라는 것딱 하나만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에 내가 싹을 틔운 어떤 일을 2020년 나는 묵묵히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번을 뽑은 분의 2019년은 어떠했고 2020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요. 기간이 긴 리딩이니만큼 다른 리딩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일단 2019년을 보면 많은 유혹이 보이네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유혹이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든 나의 2019년 동안은 어떤 유혹 될 만한 일도 많았고 나를 구속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것들이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유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서 내가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문제는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손을 뻗칠 수 없고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일을 놓을 수도 없는 어떤 좀 답답한 지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0년에는 별이 떴네요. 제가 여러 번 별은 희망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어둠이 있었고 나이를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나를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드디어 그것에서 풀려나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나의 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겠네요. 물이라는 것은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뽑은 분들께서는 어쩌면 2019년에 얻은 주 상처 같은 것들이 2020년에는 많이 나아가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 분에게 주어진 어떤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사제 카드가 나왔죠. 여세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2020년에는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면 이번 분에게 2020년에 어떤 기회가 들어올 텐데 그리고 그거는 행운에 가까운 어떤 일일 텐데 나에게 들어온 그 기회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비밀로 신비롭게 간직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면 시세워하거나 질투를 해서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2020년 어떤 좋은 소식이 올 텐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서만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 열매가 무르익어 마침내 별이 떠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사실은 이 좋은 운이 나,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간직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분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이번분의 2020년 어떤 희망과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신중하게 나만 알고 있어라입니다.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분의 2019년은 어땠고 2020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보시면 3번분의 첫 번째 카드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2019년의 의미를 알아보는 카드인데요. 어쩌면 3번분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3번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학업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어떤 꿈일 수도 있는데 이 계획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실천을 해야 가는 시기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이는 게 2020년의 카드로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서 내가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쪽으로 와서 2020년에는 내가 실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되는 시기로 보이고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가 떠올렸던 어떤 근사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세 장의 카드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번분의 경우 2020년의 행운 카드로 굉장히 많은 수확을 의미하는 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런 걸로 볼때 3번 분께서는 여기서 노력을 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여기서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많이 발전시키고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적어도 2020년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일정량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오기 전에 2019년 동안 내가 떠올렸던 일들이 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에 삼번 분께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여황제 카드, 여제 카드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은 내가 무언가를 떠올리는 해였다. 내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들로 옮기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짜는 해였다면 2020년에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세상으로 꺼낼 때고 내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 고독하게 때로는 조금 고독할 순 있지만 노력해야 될 때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여기서 노력을 해야 이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의 운 좋아 보이니까요. 3번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운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을 뽑으신 분의 2019년과 2020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리딩은 아주 긴 기간에 대한 리딩이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2019년을 볼까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 카드는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황제는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 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그곳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어쩌면 나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당장 어떤 자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2019년의 활동들은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줄 것이고 그것으로 사회나 학교에서 내가 첫걸음을 나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자리라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2019년 내가 해왔던 일들이 미래에 있어 내가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2020년을 볼까요? 2020년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타로카드라는 것이 특히 이 메이저 카드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옛날 이야기인데요. 황제가 돼서 세속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 이제 은둔자로서 지혜를 쫓게 됩니다. 어쩌면 2020년은 나의 외적인 성공보다는 자아성찰에 훨씬 더 많은 기운을 쏟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져서 나온 달 카드 때문에 더욱 그런 기운이 강해지는데요. 달 카드는 반드시 부정적인 카드가 아니고요. 가끔은 나의 어떤 직관, 상상력, 꿈 이런 내면적인 에너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엔 나의 이런 직감적인 기운이 많이 올라왔으니 어쩌면 행운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어떤 감 같은 것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 내게 어떤 제안이 온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의 직감과 감을 믿어보시는 것이 실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달 카드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은둔자 카드의 호롱의. 불... 별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2020년이 2019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자아 성찰에 어쩌면 내 마음을 찾아나가는 이런 1년이 나의 미래에 있어서는 꽤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혼자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쩌면 우리 5번 분은 2019년 동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진 않으셨을까요? 리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리딩은 아주 긴 기간을 다루는 리딩이니만큼 다른 리딩보다 조금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5번 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건달 카드 때문인데요. 이달 카드는 물론 부정적인 속성만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맥락에서 보자면 어쩌면 5번 분은 2019년 동안 우울하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겠다. 그리고 어두운 밤 달빛 하나만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니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비로소 2020년에는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내 마음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나를 배신하려고 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조금 마음고생을 했다면 2020년에 만나는 인연들은 나와 화합하려고 하고 어,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나와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고 선한 의도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2020년에 어쩌면 이두 개의 물처럼 두 개의 잔사에 이 흐르는 물처럼 나에게 꼭 맞는 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딩에서 제가 더욱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2020년의 행운을 상징하는 카드로 해가 떴네요. 이선 카드라는 것은 아주 맑고 밝고 신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기쁨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2020년에 비로소 이 달의 시기가 지나 태양의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니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셔도 좋겠고 조금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데 여기서 꼭 5번분이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그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나에게 오는 행운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아이가 선물에 대해 의심을 할까요? 아주 어린아이라면 그저 선물이 좋다, 아또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선물로 어떻게 놀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어떤 선물이 왔을 때 의심부터 하잖아요. 얘 이거 나한테 왜 주지? 무슨 의도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위험을 피할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게 온 행운을 내 의심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2020년에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의심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받아들여 보시고요. 그렇다면 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9년에는 내가 우울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힘들었겠다. 하지만 2020년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어쩌면 나의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에게 들어온 행운을 의심하며 날려버리지 말라. 이것이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